경남 김성 강민성 선수는 코트 앞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최종리 화이팅. 에코트 플러스 70. 황수환, 용하으로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트 황수환, 김성호, 이경수, 김병민 플러스 7 0 k 수선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대 형태들도 되기 바랍니다. 중 타고. 아, 밀리지 마. 계속! 모르니까 상담가 같이 도 같이. 잘하고 있어 머리 빼야 돼. 파이팅최리이팅시고쪽으 사이드로 사이드로 돼요 같이 뻗어. 오른쪽으로 들어 오른쪽. 민주 오른쪽으로 들어. 민주 오른쪽으로 들어. 얘가 아, 잘했어. 어? 아, 왜 이렇게 패스가 안 좋아. 자, 아 네. 혹시, 빠지지 말고. 돌아요. 뒤로 말고. 떨어졌다, 돌아. 오, 야, 오른쪽으로 도는 오른쪽. 주평아 오른쪽으로 돌아. 모대한 팀기가 예정입니다. 심판진은 대기석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요 형, 오른쪽으로 돌아. 둘, 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오른쪽돌오른쪽 돌아. 오른로다아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쪽으로안쪽아쪽으로안쪽으로돌쪽쪽으로쪽으안쪽하다돌쪽으로쪽쪽쪽다쪽 안다리단다리 안다리오, 아, 아, 아, 하나 둘셋안다공격안다아오안다 안다리오, 안안 안다리오, 안 안다리오, 안다리오, 안다안다리안다리안다 가, 가득, 가득. 시작스습다나이스안타리 계속 리한리 한자리. 열열열심 1, 3. 명모 준비. 1, 2, 3. 만명 모 1초, 초 3초. 명 모두. 명한명명한명명한명명한명명한명명명명